안녕하세요. MD용의 알리직구 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직접 구매해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들 올해 많이 팔린 가전제품 베스트7 구매자 95%가 만족한 가성비 제품 10가지 가성비가 좋고 쓸데없이 사고 싶어지고 유독 한국 사람에게 인기가 좋은 제품들을 제가 직접 구매 리뷰해 드립니다. 알리바바에서 아, 알리익스프레스죠? 재밌는 제품을 보셨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그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해 드릴게요. 지난 동영상에서 댓글로 리뷰 요청을 남겨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딱한 분! 유명 드론 회사의서 퇴산 개발자들이 만들었다는 일명 개발자 드론을 리뷰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 드론은 이미 사기 아이템으로 자장 판명된 아이템이에요 드론을 사고 싶다면 DJI를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리뷰 시간에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하나 나왔어요 일단 그 제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리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손톱깎기입니다 가격은 15,000원 유리 손톱줄까지 포함하면 18,000원이에요 일제 손톱깎기보다 2배 이상 비싼 중국산 손톱깎기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걸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것은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제 카이 손톱깎기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중국산 손톱깎이가 일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손톱깎이입니다. 한국에는 독일 손톱깎이라고 소개돼 있어요. 독일제라고는 안 해. 독일 손톱깎이. 실제로 이 제품은 독일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건 일본 손톱깎이고요. 요건 유리로 만든 손톱줄이에요.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스터 그린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테스트 중입니다 요건 귀이개라고 하나요? 이것도 귀이개인데 가격이 만원이 넘어가요 두개 합쳐서 그리고 요건 쪽집게죠 쪽집게 다이소 가면 천원 편의점에서도 한 2천원이면 사는데 이 쪽집게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건 말고도 우리는 몇 가지를 더 주문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으로 한번 패키지로 만들어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핑그봇입니다 블루투스 스위치고요. 알리에서 정말 많이 볼수 있는 제품이에요. 한국 돈으로는 24,000원 정도 합니다. 제품 광고만 보면 정말 사고 싶어져요. 그리고 제품을 개봉했을 때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스마트 라이프라는 앱으로 컨트롤을 하는데요. 스마트 라이트는 라이프죠. 조명, 각종 스위치, 가전 제품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입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앱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든 IoT 생태계예요. 테스트 결과 핑거봇에는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핑거봇을 핑거봇이거든요. 붙일 수 있는 스위치가 없어요. 사무실 조명, 벽에 있는 조명이요. 안 맞아. 그리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잘 붙지도 않아요. 벽에.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전자제품 샘플이 100개가 넘게 있는데 붙는 제품이 없었어요. 넓고 평평한 면이 없어요. 스위치 주변에. 결국 또 리뷰하려고 구매한 스마트폰 거치대거든요. 여기에 삐뚤어 간신히 붙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 이 스위치는 블루투스로만 작동을 합니다 이런 스위치를 살때뭘 하고 싶어요 집 밖에서 사무실에서 집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보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와이파이로 이 스위치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단말기를 5만원 주고 또 사야 돼 <웃음> 예. 그리고 블루투스도 이게 버전이 낮아가지고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한 4.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데 5m만 넘어가도 스위치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거봇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앱이고요. 지금은 클릭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 위에 핑거봇을 설치했고요. 불을 켜 볼게요. 아, 이 요것도 이거 자, 누르면, 보이시나요? 클릭이에요. 물론, 온오프 모드도 있습니다. 결론, 핑거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품입니다. 그나마 얻은 것이 있다면, 스마트라이프라는 홈 IoT 생태계의 제품들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튜브 촬영용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끝까지 펼치면 1.2m까지 올라가고요 촬영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LED 조명까지 들어오는 신박한 제품입니다 1000mAh 배터리가 들어있어 3시간 정도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예뻐요 하얀색 이렇게 핸드폰을 장착해서 셀프 유튜브를 찍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 봉이 지금은 많이 올리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끝까지 올리면 너무 건들건들 흔들려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볼게요 각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반대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서가지고 전면을 찍을 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흔들 거려요 그리고 조명의 밝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메인 조명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나마 여기 큰 제품은 들 흔들려서 저희가 직각으로 하는 촬영할 때 아, 이거는 핸드폰을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 이렇게 두 군데 채널로 송출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가 쓰기엔 좀 어설퍼요 요건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 손만 촬영할 때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건돈 주고 샀기 때문에 쓰는 거지 이거 말고도 전문가들이 쓰기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요고요 뭐 유튜브를 꿈꾸는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 선물용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알리 유튜브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야간 투시경입니다 도시에 서는 저에겐 아무 쓸모 없는 물건이지만 괜히 사고 싶어지는 물건이죠 적외선 타입이라 빛이 없는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관측이죠 사진 촬영은 물론 최대 960p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밤에 촬영한 동영상이고요 재미는 있습니다 쌍 안경보다 눈이 훨씬 편해요 안경을 써도 불편하지 않게 볼수 있고요 제가 촬영에 서틀려서 많이 흔들리고 초점이 흐리지만 삼각대를 이용하면 꽤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이나 멧돼지 사냥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도시에 사는 저에게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아파트 창밖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안경 쪽을 눈에 대는 게 아니라 요 네모난 디스플레이 쪽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두개 있는데 하나는 적외선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와 건전지는 따로 구매해서 끼워주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밤에 나는 야간 투시경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세요. 게다가 이 제품은 한글화도 되어있습니다 오 한글이 돼 알리익스프레스 검색하면 딱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이게 42달러 최저가 제품이 있고 물론 더 비싼 거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이 제품이 있거든요 그 42달러짜리 최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 쪽 거기도 블로그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구매평 그런 걸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피해가지고 80후반, 90달러 초반대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3D 홀로그램 플레이어입니다. 576개의 LED가 설치된 4개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3D 동영상을 만듭니다. 정말 신기하죠? 와이파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앱을 통해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바로 보내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다운받아서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풍차같이 생겼죠 여기 LED가 촘촘하게 4개 날개 박혀있고요 이 LED를 제어하는 CPU 칩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붙어있어요 원리는 이 LED를 화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람개비가 한 바퀴 돌때 수학적으로 원운동을 할때이원 내에서 XY좌표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좌표에 해당 영상에 해당하는 RGB값을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확히 회자할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도 신기하죠.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지금 앱을 준비했고요. 켜보겠습니다. 돌아가죠. 어떤 영상이 보이나요? 사실 저는 영상이 안보입니다 뒤쪽에는 LED가 없거든요 뭐가 보이죠? 몬스터 그래? 꿈 맞아요 꿈 이렇게 저장된 3D 영상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간단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3D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은 뭐가 보이나요? MD4. 예. 요거 카페나 코프집 그런 데 인테리어 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소음이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에 설치 하시는 유리 칸막이 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은 알리에서 한980 달러 꽤 비싸네요 20만원 정도 비쌀 수밖에 없어 뒤에 LED를 제어하는 칩이 다닥 다닥 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시간차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RGB 값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예. d 리디 서클이었습니다. 알리직구 리뷰를 하면서 대박 제품을 하나 발견했어요. 손톱깎이지만요. 저희는 미스터그린 손톱깎이 말고도 그 브랜드에서 만드는 다른 제품들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리지구 리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품 사고는 싶은데 선뜻 내돈 주고 사기는 힘든 제품 그런 제품들의 링크를 남겨 주세요 저희가 구매해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링크 남겨 달라고 했는데 딱한분 남겨 주셨더라고요 개발자들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